우선 낙조이 떨어지는 해도 내라침이면 다시도 고 우리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얼아를해 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진시황제가만군 시설을 불사을 저기 이별이자 이별묘자 이도자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운한 눈물을 받아 보며 배도 타고 서고 가진 마음 일성 중에 하냐 이이이오오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I did t Oh, d n t know. h I don't o w o I o t